야 많이 잡기 좀 애매하죠 그니까 러 중앙가 클라이언트 초기화가 진짜 답이야 스핑 좀덜 튀긴 하죠 어, 거기! 죽는데! 잘 가고. 지가 문 없으니까 옆에서 끌고 가. 누구야? 아, 바텐더. 야간이 놀 거거든요. 미리 견집좀 합시다. 뭐야, 밟았어? 잡으면 가야지. <웃음> 구출 안 올라 했던 것 같은데, 어. 아주 꼬영 꼬인, 꼬인 것 같죠, 약간. 골상이 저기 있고. 애들 뭐해요, 애들? 애들 뭐해? 구출을 안 하? 어. 애들 <웃음> 약간 좀 멍때리다 왔나? 아 깜짝이야. <웃음> 야 아까 이거 당해던거잖아 왜그래 니들 음? 야무지지 이거 가는 척? 진짜 가는 척? 진짜 가는 척? 음 저게 더 좋다니까 요니 아, 써먹어 아, 글로 안갈 갈 건데, 아, 글로 안갈 건데. 아, 근데 약간 좀 이거 위험하다. 자리가 좀안 좋긴 한. 뭐갈 수는 있을 것 같죠. 접대 매너가 있어가지고, 먼 거리도 문제 없이 볼 수가 있구요. 야만히 잡아주고, s 네, 지하겠습니다 뭐? 뭐냐요? 이로하라 음. 바텐도야. 로하라 바텐도야. 일로하라 바텐도야. 일로하라 바텐도야. 이로하라 바텐도야. 기 했어요. 이로하라. 이로하라 바텐도야. 애들이 미 포기했죠. 뭐. <웃음> 누르 앞에서 야만이야인되면 야만이 어떻게 된다? 이렇게 된다. 나 뭐, 야만인데 못해서 게임 진건 아니긴 했지만. <목소리> <목소리> 지지.